여자애가 어떻게 고등학교 하고 부여왔어? 이제 학교 돌파하면 어떡할 건데? 계획은 있어? 꿈 깨라 거기서 연락이 올것 같냐? 프로로 간다는 게말이 쉽지.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면 빨리 포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내 매리를 어떻게 알아? 나도 모르는데 전해보지도 없고 포기 안 해요